에어테이블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비해서 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료예요. 부분 유료. 그래서 에어테이블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얘가 어떤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검색 엔진에서 에어테이블 가격 정책을 영어로는 플랜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프라이싱이라고도 하고요. 저렇게 검색해 보면 에어 테이블의 가격 정책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현재 프리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있고 프로가 있고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는 어, 굉장히 비쌀 거고요. 예 프리도 프리로도 정말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 pay annually가 있고 monthly가 있습니다. 그래서 annual리는 1년에 한 번씩 과금하는 것이고 페이먼 슬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어, 1년에 한번 결제하는 게한 번에 결제하는 거니까 더 쌉니다 그리고 월간으로 하면 좀더 비싸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잘 지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베이스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가 뭐예요? 표들의 묶음이잖아요. 베이스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레코드의 허 베이스 레코드가 뭐예요? 행입니다. 즉, 하나의 베이스에 어, 넣을 수 있는 행이 기본적으로는 1200개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1200개를 넘어서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예, 5 0 0 0 개를 넣수 있고 한 달에 어, 1년에 20달러를 내면 아니죠, 1년에 20달러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20 곱하기 12를 해야 하죠 예, 그러면 그만큼을 내게 되면 5만 건의 행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고 어 데이터를 정말 많이 추가해야 된다면 에어 테이블 보다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낭패를 당하지 않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테치먼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별로 2 g b 까지는 무조건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한 달에 그 뭐죠? 프로 플러스 버전을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5 g b 까지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리비전 앤 스냅샷 히스토리라는 것은 이 에어테이블의 참 좋은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어, 시계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클릭해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을 과거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 이후로 다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샷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특정 작업을 여러분이 저장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자 바로 그 백업 기능이 리비전, 그리고 스냅샷인데 기본적으로는 2주 동안 보관해 주는데 돈을 내면 더 많이 보관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가격 정책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용량 이런 것들이 다른데 어, 되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이렇습니다. 어, 유저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오픈 튜토리얼스 오피스라는 워크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는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근데 이게 워크스페이스의 협업자뿐만 아니라 어떤 표에 대한 협업자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친 협업자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플러스 버전을 쓰게 되면 $10 곱하기 10명 해서 어, 한 달에 100달러꼴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은 공동 작업자들이 생기면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테이블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서 에어테이블을 사용할지 말지를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에어테이블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가 제공하는 링크로 들어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비싸거든요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에어테이블의 가격 정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너무 과도한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